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한강에 투신하였다면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법 2012가단 245-1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 의 아버지인 이는 2011년 11월 24일 오전 1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 1 8 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보험 차량인 이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 소재 동부간선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직진하던 화물차량과 충돌하고 계속하여 두 대의 차량과 더 충돌한 뒤 도주를 시도하다가 정담대교에서 하차한 후 한강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자기 신체 사고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으로 자의로 투신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관계의 과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기 신체 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